아직 완성 안 됐더라고요. 와 근데 장난 아니에요 거기. 와, 와 아, 근데 멤버 진짜... 지금 꾸미고 계신데 장난 아니에요. 야, 누가 보면 진짜 자기 혼자 월드 일스인줄 알겠다. <웃음> 와 뭐야? 야혼 혼자 어디 봐? 안에 하는... 보면은 양띵님 멤버분들 해가지고 인형 같은 거 입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야 혼자 아, 어, 어, 진짜요? 어, 혼자 오피스업네. <웃음> 내가 봤을 때 오늘 안에 완성 못하실 것 같은데. <웃음> 오늘 하면 절대. 안 우와. 와 오오. 너무 귀엽다야 진짜 이 정도면 혼자 오피거 같은데? 어, 네. 뭐야? <웃음> 아니 네 이거를 이걸 가능해요? 네, 이벤트 하나도 참여 거의 안 하셨던데요. 이거는 야 된다. 이거 무조건 좋아요. 이건 1등 하셔야 된다 진짜. 이 정도면. 아, 이거는 1등 강이다 아. 진짜 로어 진짜 너무 사별이. 와, 대박이다. 또 뭐가 되는지? 이거 인가 어떤가요? 또 이, 지금 만들고 계신 거요 공룡? 사람 사람 아 인형 같은데? 어 인형인가? 어 잡돌님인가? 어? 아 건축하고 계셨구나 몰라 어, 지금 하고 계시나요? <웃음> 아 뭐가 갑자기 생각나서 어제 했는데. 거기가 계실 걸요 계속? 어 건축 계속 하고 계셨구나. 음. 어제 어제까지만 해도 벽이 다안 만들어졌었는데. 맞아요. 대박 잠 t 린 happening? I'm not sure if I'm going 같 o be a b l 같이 o 질수 없다. 어 네. 정말 좋아요, 대단, 놀랐어요, 대단하세요. 두분더 만들어 드릴게요. 아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<웃음> 와 저도 만들어 주신대요. 저도 <웃음> 만들어 주신대요. 와, <웃음> 와. 그래요? 그럼 뭐, 그, 어 뭐야, 이 칠흑별님이네? 선생님들. 예, 예, 음, 예, 경험치병은 예. 어떻게 사용하나요? 이거 바닥에 그 바닥 보고 클릭하세요아 네, 그냥 뿌리면, 뿌리면 돼요? 돼요? 네 그러면 삐리링 삐리링 뿅뿅 하면서 들어올 거예요 아오 감사합니다 어, 이거 지금 알았는데 이거 별이 체크패님이었는데? 왜요? 왜..왜..왜요? 아 그냥 스캔본 거예요? 어. 뭘까요? <웃음> 뭔가 take 되 h e a l i 사람들이 a s m r 왜 듣는지 알것 같아 아 근데 가로 o b a t e I'm in t h a a s m r 보는 느낌? n t 벽돌도 있네 처음 보는 벽돌이다 진짜. 이거 o 벽돌이야 이거? 우와 어떤 거 y 이런 게 있어요 이거? o You 이 o n t get it. You don't get it. You 는 o n t get it. You don't get it. You d o <웃음> <웃음> 이번에 빼가는데? 아니, 아니 뭔지 궁금해서, 뭔지 궁금해서. 아니 뺏어 가는 건 아니고 잠깐 복사해 갈게요. 음, 되게 귀여워졌. 되게 옷은 옷은 남성분 같기도 하고 누굴까? 머리. 머리만 봤을 때는. 아, 음, <웃음> 어, 어, 어. 어, <웃음> 음, <웃음> 어, 어, 어 다소님이라고다소님이니 <웃음> <웃음> 다솔님이래요 <웃음> 네? 어나나나 나, 옷보고나서 다솔님 옷어 이렇게 안생겼는데 다른 분인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? 옷은 약간 그거대로 하나보다 어. 음아 어, 다솔님이구나 어, 잘 맞나요? 나 남성 옷인줄 알았어 완전 똑같다 아 영원조 2,2,2,2,2 벌떡지 벌떡지 해주세요 <웃음> 어, 볼터치볼터치볼터치 <웃음> 볼터치 <웃음> 하나 있으면 좋겠다. 뭐지? 대박 똑같다볼터치하면이상해진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뭔가 되게 귀엽다 어, 데 어, 어, 볼 귀엽긴 다 어, 뭔가 귀엽긴, 어... 귀엽긴 귀엽다 어... 어... 이거 분홍색나 있으면 좋나 어, <웃음> 음. 아 근데 귀엽다. 귀엽다. 오, 잘 만나요? 아 그래도 귀여워요. 아잘 만나요? <웃음> 뭔가 아, 아 솔직하게 말해서 완전 똑까지는 않고 되게 어. 그 인형 어. 그 인형처럼 막 이렇게 만들면은 진짜 이렇게 나올 어, 것 같네요. 긴 인형, 음. 어. 어. 인형 같다. 막 인형 만들 때또 사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. 어, 약간 그런 <웃음> 느낌. 아, 근데 귀여워. 좋아. 아래가 실물이죠? 위에가 이제 건축물이까 그러니까. 아! 아! 이거 만드셨네! 아! 아 근데 시, 이거 건축물이 좀 별로다 그죠? 아건축물그러니까 밑에 이게 실물이고 이게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좀 별로네 음. 어 아, 근데 진짜 빨리 만드신다 되게 대단하시네 그러게요 아 어, 이제 나는 님이 같은데 기대된다. 아저어 아, 어, 근데 저는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. 전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. 음. 연 어. 저는 저는 블럭 하나만 놔도 음. 누가 봐도 저인 걸알수 있기 때문에. 어. 아마 금손이신 공룡님 손을 버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어 아드님도 그 저처럼 밑에가 실사고 위에가 건축이었으면 좋겠네요. 아전 아직 안 만들어져서요. 아. 아따 <웃음> 이렇게 만드시나 보다. 근데 보시 하실 때 우리를 안 보고 하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알고 하시는 거지? 어 그러게요. 약간 캐릭터속만 보고 만드시는 건가? 우리를 안 보고 하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거지? 생각보다 <웃음> 우리 아까부터 계속 저 위에 올라 있었잖아요. 학교 학교 컨셉이라는데요? 학교요? 네 학교. 아아아 아, 아, 아, 네. 아, 이제 알겠다. 아아이듣 아, 아. 아. 아. 소리 딱 들으니까 알겠다. 음 저는 저는 약간 오. 학생회장 같은 스타일. 음빵샷들로 <웃음> <웃음> 하죠. 아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와 <웃음> 저는 약간 학생 <학생회장> 이상 같은 스타일 <웃음> 어 그러니까 어, 해주시네 나 머리가 어, 남 남은데 잠깐만 <웃음> 아니 아직 안 만지셔서 아직 다안 만지렸어 어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어 안돼 나탈부됐다어오 오... 약간 저를 파마하신 걸로 생각하시는 건가? 아니겠지? 어? 어? 귀 이거 시는것 같은데? 아... 오. 이거 저희는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보고 하시네요 인터넷... 어? 인터넷이요? 네... 검색... 검색해서... 그거 캐릭터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? 어? 나 그러면 그걸로 나올 텐데? 그... 북극곱으로 나올 텐데? 저... 저... 저 귀가... 아니직안만드셨어다 오. 음. 오, 뭔가, 머리스타일 느낌 있어. 뭔가, 여기에 딱 이렇게 기신기면, 맞 같긴 하다, 진짜. 오, 오, 오! 오! 오, 대박, 대박. 오. 오. 오. 오. 어떻게 잡아하걸 어떻게 알아듣셨어와 대박! 오. 와! 와! <웃음> 와! <웃음> <웃음> 왜 우와, 나도 안 나오고? 와!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한다고?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이 와! 이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근데, 저, 저도, 저도 교복 입고 싶어요. <웃음> 어, 네. 우리가. 이게 교복이 아닐까? <웃음> 근데 저내 <전혀> 차이가 없는데요? <웃음> 어, 이제 만드시지 않을까요? 아, 그러네. 어, 우와! 만드시나만드시나만드시나 혹시, 혹시, 저희 방송 보고 계세요? 이걸 어떻게 알아듣지, 다? 진짜, 두말 하면 다 알아듣는다. 대박이다. 아, 진짜, 대박. 그, 근데 하나만 제 말씀을 드리면, 저... 저기 이거... 분홍색인데... <웃음> 여기... 여기... 여기 보시면은... 분홍색이. 아니... 검색... 검색했을 때 회색이었나보다... 한번 검색해볼까요? 한번 볼까요? 검색해볼까요? <웃음> 이미지... 우와... 아... 아 회색이네... 회색... 우와... 우와. 아, 멜빵 입고 있, 아, 옛날 그거구나! 와. 결혼하실래요? <웃음> 진짜, 와 진짜, 아, 다음 세계. 생에... 아, 너무해. 사였어 와, 아니, 와, 뭐야? 우와! 우와, 아, 근데, 어,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. 우와! 어, 와, 와. 와, 어, 와. 와. 어, 얼, 마예요 <웃음> 와 대박! 이거 얼마예요? 와와 와, 진짜 장난 들었다 진짜 장난. 아 이거 크게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아. 아나 여기 사진 찍어. 나 이거 복사해가고 싶어. 아 이거 사, 이거 캡처해가야 돼 이거는. 아 비켜봐요 다수님. 아 무슨 소리야? 아 손, 다수님 손, 때문에 안, 안 보이. 아몰 몰라, l 몰라, f air, f u 죽지마! 죽지마! r f u l 지마 f air, f u 지 마, o 지 마. i r full o 아, 진짜. 아, 이거 사이 좋다. <웃음> 어, i 어, r 뭐, 언제 들어왔어? 아, 저자 f u l 왔는데 뭐 i r full of air, full of air, full of air, full of air, f u 리 l of air, full of air, f u 오 우와. 대박 아 지금 나라님 만들고 있어요? 저 이거 네. 써, 썸네일로 혹시 써도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감사합니다 우와 우야 솔직히 이건 진짜 썸네일로 써야지 <웃음> 아, 여러분들 보세요 제 겁니다 접니다 누가 봐도 <웃음> 아, 저는요? <웃음> 제, 제께 쟤께 너이 멋있어요. 제께더 이뻐요. 보이죠? 내음 쟤께도 멋있어. 아니, 지금 누가 만 어, 누가 예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거죠. 아니야. 아, 그 이건... 사람성인을 그렇게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. 어. 다 가불기 쓰시네. <웃음> <웃음> 아, 가불기 쓰시면 이건 답 없지. <웃음> <웃음> 맞지 맞지. 옛날에는 이 여우 모양이 맞았고요 지금은 백호 모양인데 이게 검색하면 아마 옛날 걸로 갈 거예요 옛날에 유명했지 지금은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음 음. 음.. 음.. 음.. 다른 작품으로 이동 아 공룡니까 어필하고 왔어요? <웃음>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다른 방 가서 저 이렇게 막 언급하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방송에서 패키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 아금대의에다아 아, 여기 앉혀놓고 아, 여기 앉혀놓고 밥 먹어야겠다 와어 이건 이제 <웃음> 이제 소망과 제 유튜브 에 올라갈 썸네일입니다. 옆은 아마 모자이크 되어 있을 거예요. 아 진짜 너무 하시네. 모자 <웃음> 모자이크. 아니 아니 옆에 있는 것도 공룡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왜 모자이크 처리하시는 거죠? <웃음> 제가 저희 어, 저희 부모님께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 누나도 만들어 주셨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어머니, 아버지까지 나온다고?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, 아버지도 어머니, 아버지가 그 저희 누나를 만들어 주셨어요. 근데 전 누나 싫어하거든요. 그거랑 같은 거예요. 오, 가뭄기 나오네. 오, 이거... <웃음> 왜, 왜? 아니, 그러겠다. 나... 아니, 제가 저희 부모님을 싫어하자 뜻이 아니잖아요. 맞잖아. 어찌 같은네? 아니 무슨 소리요? 원래 근데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게많 정답이에요. 비슷한데 여기는 학교 컨셉이라서 형제 자매가 아니거든요. 저 학생회장이잖아요. 근데요. <웃음> 마음에 안 드네. 자네 자네 자네 자네 자퇴하시길. 자네 태학이스. 자네 태학이스. <웃음> <회장의> 자네 태학이스. <퇴학일세. 웃음> 음, 자네 태학. 된 거예요. 그너 태학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건 학생회장에 권리가 음... 아니라니까요? 학생회장 권한으로 퇴학시키겠습니다. 네. 마음에 안 드네요 퇴학입니다. 빨리 가세요, 전.